저기요? <웃음> 선생님? 아프지? 근데 이거 피왜 저러냐? 아 이번에 그건가? 흑염 묻히면은 최대 이제 그거 빠지기 때문에 저렇게 바뀐 것 같은데 이번에? 크롬이 이렇게 친절할 리가 없는데 <웃음> 수상한 걸 오늘은 너로 테스트해 줄게 근데 시체 고검은 얘는 얄짤 없거든요? 출혈을 한번 터트린다고 마음 먹으면 은 미친듯이 들어가는 놈이라서 한 두번 하면은 터지지 않나? 근데 오히려 이렇게 너프를 때려야 PVP가 더 할만해질걸요? 솔직히 좀 말이 안됐어 출혈이.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시다고요? 손을 끼우십쇼 그러면은 어찌 손은 너프 당할 리가 없잖아 손을 끼우십쇼 <웃음> 여러분, 지문석입니다, 지문석. 지문석이 답이다. 음, 뭐, 이정도면 된거 같고. 같이 잡읍시다, 이제. 나락가도 쓰냐고요? 네. 계속 쓰, 쓸 무기는 계속 써요. 아무리 뭐, 너프를 당해도.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야, 이거는 진짜 못 써먹겠다. 완전 예를 들어서, 죽은 부직갱이가 사기라서 너프를 당했는데, 전기를 쓴데 모션 자체가 막9 배로 느려져요. 그럼 안 쓰죠, 당연히. 그 무기를 애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너프를 당하면은, 그때는 사용을 안 하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너프를 당하면 난 그냥 계속 쓰긴 쓰는데 이건 뭐 쓰지 말라고 너프를 당 하면은 뭐 이거는 강제죠 오, 자, 나 맞았는데? 공작이왜안 당하지? 이거? 이거 쓰는 중간에 원래 맞으면 은 캐슬되지 않나? 출혈 너프요? 출혈 자주 쓰시는 분 말로는 확실히 체감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못쓸 뭐 정도는 아니겠지 근일성 끝까지 하고 와야 돼요? 아, 뭐 그래 겸사겸사 하자 어차피 패치를 한번 만나긴 했어야, 되,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끝에는 어차피 안 죽긴 안 죽나 보네 아 기억을 잃은 느낌이라고? 또! <웃음> <웃음> wait, wait, <please. 웃음> 전작이었으면은 우리 도시 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였는데 맞아 이번에 그거 없나? 레이트레이싱? 그래픽카드 괜히 좋은 거 샀나 이거 거의 100% 사용을 못하는 거 같은데 오이오이 벼락 맛좀 보라고 이 친구야 빨라진 황금방 말도 안 되게 빨라져 진짜 어? 뭐야 이거? 저기요? 선생님? 왜, 왜이래 왜 이거? 사람들 안끊기는 거는 맞는데 튕기는 게좀 많네요. 엘든닝이좀 아파요. 엘든닝이 아파요. 다크 소울 2를 삭제를 해야 되나? 제일 갓게임을 왜? 그 갓게임이라는 게 설마 뒤로 갔다는 건가신가요 그런 말씀이시죠? 전 그렇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날라 이거 버그 고 쳤나? 이거 같이 들어가 봐야겠다. 안녕, 커크? 너가 왜 커크인지는 너는 알 수는 없지만 널 받아들이려. <웃음> 그렇지. 거부하지 마. 너의 운명이야. 호라로 쓰니까 사라졌는데? 오! 이거 고쳤나봐 저게 다 전공책 이라고 하니까 진 끔찍하네 하나하나 흉기라는 거네 하지만 현행법상 책은 무기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다 이건 공격이 아니다 여러분 아셨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전공책으로 책을 깨버리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던데 하도 마스크 많이 쓰다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부장이 헛소리 하면은 입으로 욕하고 있다고 근데 그거 버릇때버려가지고 만약에 이 해제하면 안 된다고 그게 있잖아 특유의 입으로 욕하는 그 입모양 그게 이제 까발려지면좀 그렇다는 거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평소에 잘할 때 잘하라 이말이야 근데 뭐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죠 습관이나 버릇이 얼마나 무서운 게무 의식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요 습관을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집니다 몇몇 분들은 파릇파릇한 이제 10대 20대에 있으신 분도 있으신데 저같이 이제 30대 들어가는 사람들은 슬슬 버릇 고치기 힘들지 네 맞아요 나도 욕 많이 줄었어요 욕 줄이는 거 엄청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말을 안 하면 안 한다고 욕을 먹는다고요? 그럼그 사람, 그 사람이랑 손절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 목만큼 더 너가 말, 말을 더 많이 하라고 서로서로 서로 돕는 거지 너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너가 채워주면 되잖아 이 아름다운 사회인가 근데 뭐 말이 쉽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부모자식이라도 진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거를 어찌하면 안됩니다 이번주 pvp는 그러면은 금지는 그 크게 없고 써야나 대체 pvp 취지가 나한테는그거예요 어떤 특정 무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이런 무기 쓰지 말라고 안한 이유가 그거예요 평생 그걸 안쓸 수는 없잖아 사기 무기 같은 거는 맞아봐야 파이법을 알게 되거든요 이거를 굳이 피, pvp에서 금지를 시켜야 되나 도 생각이 들고 시사는 아니더라도 좋은 무기는 많으니까 아 이거 고쳐졌나? 아 저건 그대로네 너 이거 언제 고칠 거야 앞으로 미저씨가 아 공격이 안되네 메머리라서 미끄러운건가? 아 죄송합니다 <웃음> 어 걱정하지마요 나도 앞머리 살짝 탈모왔어 아왜왜 왜? 이런들이 튀면 안돼 나도 탈모인데 어차피 이게 <웃음> 끝인가? 끝인거 같은데 투데더 좋아하시는 뱀님 투게더 아이스크림 맛있지 어? 마리카 되게 빨라진건 좋다 뭔가 뿌듯하구만? 남들 잘 안쓰는 망치 계속 사용했었던 건데 어? 뭐야? 원래 이렇게 끝나던가? 한세번 부활해야 되잖아요 이게 끝이야? 얍! 어어... 어. <웃음> 아슬라슬 했어 <웃음> 맞았으면은 뭐아 게임 겁나 할거 없네 컨텐츠가 적구만 이방에 뉴비를 참나 희망은 버려라 흑검 센세 당신은 항상 울었죠 자 이제 말레니아 잡으러 갑시다 말레니아 환영창이네 어... 그것도 투창은 맞긴 맞는데 저것도 투창이라고 하자 그냥 아무튼 날라가니까 Boom Boom Help me Yo what the 다이아몬드 겁나 카리스마 있어